땅콩버터는 바쁜 아침시간에 먹기 편한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안좋다 가격이 은근히 비싸고 너무 금방 먹는다 땅콩버터에는 타바스코지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무첨과 땅콩버터 100% 땅콩에 당류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 다이어트 식품 맞지? 농진날 한참 지나고 먹는 팥죽 쓸데없이 이런건 꼭 챙겨먹는 편이다 단맛이 부족해 단, 짠, 신, 맵, 극한의 그 팥죽. 팥죽에는 역시 타바스코 소스지. 점심은 일반식을 먹는다. 다이어트한다고 직장에 두부 들고 다녔는데 일하면서 직장에서 식단하기 힘들었다. 점심은 일반식을 먹되 탄수화물 반찬은 피하고 물엿, 설탕 많이 들어있는 반찬도 피한다. 멸치같은 반찬이 올리고당을 많이 넣어서 살찌기 좋다 개맛있어 결국 점심에도 먹게되는 두부 두부에 중독된건가 에스트로겐에 중독된건가 하루의 마무리를 두부로 안먹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오늘은 지방 고기 먹는 날 저번에 먹고 남은 돼지목살 여기에 김치 볶음은 그냥 순안준데. 닭가슴살에 목살로 바꿨을 뿐인데, 이건 살 빠지는 맛이 아니야. 얼마 안 남은 22년도 처리해야 할 밀어놓은 일들이 많다. 일처리하러 밖에 나왔는데 볼일만 보고 들어가긴 너무 아쉽지. 살쪄도 먹는다 오늘은. 양심이 있지. 우동은 남길 거다. 아, 스테이크동 아니었어? 상남자 특징. 주문과 다른 음식이 나와도 그냥 먹는다. 언제 가서 따지고 있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이게 얼마만의 튀김인지 살쪄도 후회없다. 새우가 진짜 맛있다 우동 어디 갔지?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우동이 사라졌다 오늘 꼭 해야 할일 신분세탁 다시 태어난다 얼굴 보정 시술 아니 이건 수술급 극한의 직업 본판을 갈아엎는다 이 사진을 나중에 공개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AI의 도움을 받았다 내 얼굴은 몇 살처럼 보일까? 와 실화인가? 그래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자신감이 생겼어 살다 빼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혹시 모르니까 다른 AI의 도움도 받아보자. 성별 상남자 이런 X 같은 AI 개쓰레기 별 X 같은 살다 빼도 가면은 못 받겠다. 스트레스에는 매운 음식이지 세상 모든 핑계를 내고다 처먹는구나. 얼마만에 마라탕인가 아직 양심은 남아있어서 중국 당면, 옥수수면, 분모자 등등 면 없이 재료를 담았다. 백목이버섯 먹으려고 마라탕 먹는다. 팽이버섯은 나도 모르게 담았어. 어? 면 넣은 적 없는데 뭐야 이건? 게이득 쌈다시마도 습관처럼 먹었다. 100g당 1600원인데 계산할 때 고기 추가하고 18000원 정도 나왔다. 정말 많이 먹네 오늘. 선물 받은 링티 단백질 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실 오늘 병원도 다녀왔다 병원은 영상을 찍을 수 없어서 영상은 따로 없다 요즘 새끼 발가락 쪽에 통증이 생겨서 정형외과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황스럽게도 발가락 통증의 원인이 동상이었다 얼마나 추웠다고 발에 동상이 걸리지? 에베레스트 산 정도는 등반해야 걸리는 병 아닌가? 내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몸무게 130kg 정도 될때 일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간 적이 있다 나는 뼈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했는데 의사선생님이 내 와꾸를 딱 보시더니 바로 피검사부터 하셨다 요즘은 뼈를 다쳐도 피검사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통풍검사였다 피검사에서 통풍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을 때 의사선생님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이놈은 딱 봐도 통풍각인데 왜 아니지? 당황하는 그 표정 22년 마지막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내년에 봅시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